<목소리도> 와 크리스마스, <이> 트리네요. 아, <이> 프는이물못 뭐 받고 싶어요? 게 아, 나도 이요레 아, 나도 이나는나는 반대. 나도 이렇게. 아, 나 아, 아, 빠 아빠는 라면 열 박스 먹고 싶어요. 라면 사러워! 아, 라면 어디다 받고 싶어요? 열 박스! 안녕하세요. 한국 탁기 부부 알프 뚜루 가족입니다. 반갑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태어난 곳이 터키라는거 다들 아시죠? 특히 지중해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. 슈퍼마리오 할아버지, 우리 집에도 선물을 가지고 꼭 들려주세요. 눈을 음, 잘라주세요. <웃음> We still hate c o n c z w i ś c e as o o r So b i n g some out i t Star a k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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wish you may